얘들아 요즘 관리비가 너무 나간다 저... 저 아닌데요 누구냐? 전구 누가 고장 내는 거야 홀트야 다시 선배님 홀트 이번 월급 간봉하자 안돼 쌍시오텍스 어? 알겠습니다 <웃음> 다음 피규어 너 100층에서 졸았대매 50층에서 너무 뛰어가지고 해 래서 그게 뭐냐? 너 월급감봉 C 유유 U <웃음> 크크크크크크크 그리고 러시너 모르고 옷장 열었댐 아 MBC 그걸 너 일러? 인간이 바로 민원 넣었어 아니 너무 얄밉게 놀리고 도망가잖아요 하 이러다 이 나오기 전에 망하겠다 이놈들아 너네는 안 되겠다 십자가 가격비곤 낮춘다 Hello there. o h no, no, no. No. Gary! Oh my god! you <laughs>